동작이동작일동작 빠른 동작 순서로 식단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삼동작에 그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죽도의 격자 서역부터 중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동작은 칼을 제자리에서 크게 머리 위로 들고 이때 왼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칼끝은 천장을 찌를 듯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둘의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치게 됩니다 둘 이때 격자 부위가 상대방의 머리 격자 부위에 닿을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셋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세가 되겠습니다. 셋.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친 머리를 그대로 베어내듯이 팔을 직선 방향으로 자기 배꼽 앞으로 끌고 갑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크게 돌 머리를 친다 머리 하세요 크게 나가요 다시 다시 머리가 다도록가요 하나 둘 머리 셋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머리 위로 양손 하면 밀어 먹기 앞으로 나간 것과 같이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칩니다. 둘, 어리. 이때 오른손은 지면과 수평이 되고 왼손은 팔꿈치가 약간 굽혀져서 왼. 되었습니다. 셋 직선 거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세를 하면 3동작이 끝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3동작을 연속으로 하며 3회째에는 횟수를 세면서 10회 연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동작 정면 머리치기 10회 머리를 쳐! 이렇게 가정에서 10회 영상을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을할때 너무 딱딱하게 꽉 주고 힘을 줘서 하시지 말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양 팔꿈치를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치지 마시고 부드럽게 10회씩 끊어서 50회 하시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